안녕하세요. 역사기마대입니다. 여러분은 역사 사기꾼들의 거짓말 구조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저도 그들이 거짓말을 잘 친다는 말은 익히 들었지만 그런 구조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은 없고 신친일파라는 책을 보면서 그동안 겪어왔던 식민사학자들의 거짓말의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기할 수 있었고 책장을 넘겨가면서 세 가지 정도로 도식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세 가지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첫째, 거짓의 스노우볼링 둘째, 허수아비 세우고 때리기 셋째, 거짓의 액자식 구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사실 셋다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행동입니다. 스노우볼은 말 그대로 눈덩이를 굴려서 부풀리는 것입니다. 전제 자체가 거짓인데 거짓 전제를 딱 세우고 거짓의 무아지경에 빠져서 그것을 자꾸자꾸 눈덩이처럼 굴려서 부풀립니다. 허수아비 세우고 때리기 역시 비슷한데요. 전제가 거짓인데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세워놓고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막 그걸 때립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의 액자식 구성도 말만 다르지 다 비슷합니다 거짓 전제라는 액자 속에 거짓 논리라는 사진이 또 들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 전제를 만들어 굴리고 세우고 골조를 만들고 그리고 거짓 논리로 무아지경에 빠져서 막 전개해 나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주로 보이는 행동입니다. 특히 식민사학 작업을 하는 유튜버들이나 방송에 출연한 식민사학 앞아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패턴들입니다. 우리가 그 거짓을 캐치하기 위해서 중요한 키워드는 거짓 전제와 그 거짓 전제에서 막 자기 혼자 주장을 이어가는 무아지경입니다 오늘은 역사학자이자 정치학 박사인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신친일파라는 책을 통해 그들의 거짓말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시리즈는 이쯤에서 마칠 예정이고 앞으로는 역사를 보는 관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고 집중적으로 말씀드려왔던 이런 시리즈의 형태는 띄지 않고 개별적인 주제를 다룬 클립형으로 5분 10분의 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스노우볼 허수아비 세우고 때리기 거짓의 액자식 구성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전반적으로 반일종족주의로 알려진 이영훈의 주장들을 논파하는 형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잘못된 전제에 따른 무화지경에 거짓 논리 전개로 점철되어 있는 반일종족주의에 정려도 맞서는 책이 신친을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신친을파를 썼는가 이 한마디에서 저자의 절절한 마음이 녹아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신문화를 반일종족주의라고 폄하하는 이영훈의 논리는 일본 극우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적행위와 같다. 필자는 노예 근성을 되풀이하는 이영훈의 논리와 글이 한국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우려스러움을 떨쳐낼 수가 없다. 필자는 그 우려스러움을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 본서를 썼다. 독자 여러분은 본서를 통해 거짓의 사실을 섞어 사람을 속이고 나라를 파멸로 몰아가려는 악마가 있다면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가슴 아프고 눈물겨운 이야기와 증언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며 유기적으로 구성된 사건과 재판을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비판한 이 책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선 일독을 권해드리고 저는 이영훈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그의 말을 통해 간단히 보여드리면서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서 의미심장하게 다루신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먼저 다 다뤄놨다고 스스로 납득할 때쯤이면 이 책에서 고발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또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급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사 사기꾼들의 거짓말의 구조를 하는 것과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면 먼저 책에서 나온 이영훈의 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거짓말 문화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략 이 나라의 역사학이나 사회학은 거짓말의 온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지적 분별력이 낮고 그에 대한 수치심이 없는 가운데 거짓말의 수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학문을 직업으로 하는 연구자로서 그러한 국익 우선주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잘못된 주장을 고집하거나 옹호하는 일은 학문의 세계선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세는 결국 국익마저도 크게 해칠 것입니다. 이영훈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들어봐야겠죠. 정말 일견타당한 말인지 말이죠. 이영훈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거짓말의 행진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습니다. 헌병과 경찰이 길거리에 처녀를 납치하거나 빨래터에 안항내를 연행하여 위안소로 끌어갔다는 통념은 단한 건의 사례도 확인되지 않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인 위안부 피해자 문옥주 씨는 대구에서 조선인 헌병과 일본인 헌병에게 납치되어 만주 동안성에 위안부로 끌려갔다고 증언했으며 만주 관동군 안에서도 조선인 남녀를 연행해오는 부대를 구성해 직접 운영했다는 관동군 중사의 증언이 최근 일본에서 공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증언은 맥락적으로 일치하므로 사실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노우볼링, 허수아비 세우고 때리기, 거짓의 액자식 구성 모두 해당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한국은 거짓말의 나라이며 이 나라의 역사학이나 사회학은 거짓말의 원상이라는 거짓 전제를 굴리고 또는 거짓 전제를 세우고 또는 거짓 전제라는 액자라는 틀을 만들어서 위안부에 대한 주장은 전면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거짓 논리를 굴리고 때리고 거짓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역사를 다룰 때 이런 식으로 골조를 짜고 무화지경에 빠져 거짓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들을 꽤 흔히 볼수 있습니다. 이영우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되레 거짓말을 한다고 하며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지적 분별력이 낮고 그것에 대한 수치심도 없고 그 거짓말의 수익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을 삿대질할 때는 나머지 내네 손가락은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처럼 이영훈이 했던 말은 모두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호사카 유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일침을 가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영훈은 은폐와 왜곡이 많은 내용을 자신의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주장하고 단정하는 버릇이 있는 듯하다. 이렇게 강하고 단정적인 주장을 접하게 되면 어떤 일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을 믿는 경향이 있다. 그토록 단정적으로 말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속아 넘어가게 된다. 이영우는 또한 어떤 말을 서술할 때 사실의 일부분만을 떼어내 자신의 주장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읽는 이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100가지 사실 중에서 그가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비율은 20가지, 30가지에 불과하며 나머지 절대다수의 진실은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한 자신이 사람들에게 말한 20가지, 30가지 중에 논리성을 만들어. 그죠? 그것이 그 마치 100가지 사실 전체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영훈이나 이우연의 논리는 나머지 70가지 중 몇가지 사실만을 증거로 제시해도 쉽게 붕괴될 수 있다. 자신을 따르는 극소수 신봉자에게나 통하는 논리를 일반 대중에게 주장하는 셈이다. 중요 한국에는 한국법이 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 일본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자국을 침략한 나라를 옹호해주고 이상한 논리로 침략국을 감싸는데도 그것이 옳다고 한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엇을 배운단 말인가. 신친일파 청사는 국가의 존망과도 연결된다. 친일청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신친일파의 잘못된 사상도 바로잡아야 한다. 저는 호사카 유지 교수님을 바라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왜냐면 외국에서 귀화하신 분이 저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식민사학을 하고 있고 쉬쉬하고 알고 싶은 역사나 반복하며 떠들고 있으니까요. 저는 필부가 아니지만 필부라는 작자들은 최소한의 학자적 양심이 있다면 쪼그려 숨어있는 그 구석탱이에서 부끄러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감사하게도 한국을 사랑해주시는데 이런 부끄러운 나라에 살게 드려서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과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그 높고 큰 뜻을 받아 역사를 바로하는 일에 오늘도 나무 한 그루를 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